뭐가 바뀐 거지? 그냥 그냥 그거 아니야. <몇> 오, 나이, 나아 <몇> 나아, <일단> 어, 아니 나오 일단, 필수.. 어어 어, 전전 어! 상황 <몇> <사막> 역전 대박. <웃음> 아, 이거 와 미친 존나 짜릿해. <웃음> 이거 내면 드루이드가 나간다 이거지, 오케이. 졸지 않겠어? 아.. 대박 요시아 27회 와.. 딱코 딱댐 레전드 와.. 지겹다 이거지 사제의 희망 어? 와.. 야! 오늘은 승률 좋다 이거! 야! 오늘이.. 오늘은 이거 2000등까지 땡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너도! 너도! 너도 낭만러구나! 떴다! 제발! 다음 턴에 들어오지 마! 제발! 제발! 제발! 제발요! 제발. 이기나 내가 이기나! 오케이! 방황 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고. 내가 부르구만. 이게 바로 날먹이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해요다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원,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가 이겼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 그거 아니면은 할만한데 1코 화물경 비병 하지만 우리들의 히드라 든든하죠 어 히드라에 안맞아줘 뭐하냐 백업핀 같은 거죠. 좀... 어 아, 이건 에바야, 진짜!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진짜. 저기 앞필 맞아가지고. 와, 이건 진짜 말안 된다. 와. 아, 아쉬운데. 아, 왜 이렇게 아쉽지? 아쉽잖아. 아쉽잖아, 지금. 아니, 아쉽다니까. 아, 이브스가 첩보러 나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 아니, 아 도적이 어떻게 저런 걸정리하는 거야? 말이 안 되네. <목소리> 과연 될까요, 님들 선택 주문 있겠지? 옛날 가 게임에서 보기 해 보면 대노잼이던데. 예스! 이거는 진첨인가 그렇지. 나이스 스트라이크. 아니,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어. 아까부터 님들아. 진짜로 이런 거를. 근데 하루 종일 못 했어. 근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라고? 어? 이거라고? <끝> 이거 꺼내놔도 될것 같은데 그냥? 아 이게 맞나 이 판단이? 판단이 맞나? 만 치고, 내고 때리면 딱 때만 인가? 지금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이거네 플레이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덱이다. 일단 모독걸로 함무로 죽지 않나? 아닌가? 이거 다 터져야 그거 되나? 기억이 안 나네 아 여덟 번인가 죽어? 오케이 아그 정도면 됐어요 알렉 얘네 해줄게 형은 그렇게 자비롭지 않은 놈이 아니야 어이없네나 아, 말해놓고도 소름 돋네 좀아 몰라 몰라. 해보든가. 야, 이거, 억가 물, 회오리여도, 필드 남아요. 진짜, 개, 억가 물, 회오리여도, 나 진짜, 최선을 다했어, 나는. 이런 미친. 윤성 <웃음> <웃음> <웃음> 그만해! 여기, 스노우팡 아일랜드 아니야, 이 미친놈들아. <웃음> 음성, 그만해. 아아아아아아 나갈 것아아 멈췄어 너무 많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얼마나 뭘 고민할까? 오오 돌망치 닫꾼 나오면 차살 시켜서 스마이트 꺼낼 수 있어요. 스마이트가 나와도 스마이트로 죽일 수 있어요. 제발 하나만 아무거나 하나만. 아 피블도 나오고 스마이트도 나오면 되네. 나둘다 <웃음> 오케이. 어? 이거지. 어? 이건 던이 낫겠다. 왜냐? 드로를 볼수 있다랄까? 그 다음에는 눈보라. 어? 오카야. 저가야3 데미지에 맞았어 개빡쳐 근데 보고 있으면 <놀람> 힘들아 게임을 어떻게 이겨요? 이러는데 내가 왜 나만 이러는 거 같은데 어떻게 이기는데 이거